속보입니다 오늘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8일부터 오늘 2월 26일 일요일까지 약석 달간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 지역에서 무려 4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해쪽에 있는 곳이라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 동해안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연관성이 강한 일본 이시카와 현은 현재 집안이 매우 약한 상태라 규모 5 이상이 넘어가면 규모와 계측 진도 가 같거나 계측 진도가 오히려 높을 정도로 진동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진도 7까지도 갈수 있으며 이시가와 현노토반도 지하에는 2000만 년전 활동했던 거대 칼데라 가 잠들어 있다고 하여 혹시라도 군발 지진이 칼데라의 활동신호 거나 칼데라를 자극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시가와현 노토지역이 군발지진 에 대하여 늘상 몇 년간 계속되어지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다가는 나중에 큰 대지진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은 물론 이건이와 한반도 동해안 에도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2007년 이시카와 지방해역지진처럼 만약에 바다에서 큰 지진이 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쓰나미의 사정권에 2007년 지진이 규모가 6.9라서 약 20cm 정도의 쓰나미만 왔지만 더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기에 사실상 한반도 동해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이시카와 해역에서 일어나는 강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비견한 예로 일본 나가노현 마츠시로정 미나카미산 일대에서 1965년에서 1970년 즉 무려 5년에 걸쳐서 발생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총 지진 발생 횟수 71만 1341회 발생 기간 약 4년 10개월 64회의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역시 군발 지진이 수백 번 발생하면서 세난드레아스 단층이 깨어나는 지의 여부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이시가와현에서 6월 19일에 규모 5.2강진에 이어서 하루 뒤인 6월 20일에 또다시 5.0의 강진이 발생하여 총 3번의 강진이 이틀에 걸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노토반도의 강진은 한국 역시 쓰나미 사정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제일 원전인 시가 원자력발전소가 있기에 항상 예의주시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